<웃음> 자, 얼른 들어오세요 어떤가요 지금? 어떤가요? 열심히 껐다 켰거든요 어때요? 지금 좀 괜찮아졌나요?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Hello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아,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감사합니다. 아, 아, 역시 사람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잘 돼갈 수 있겠네요. 아, 다행이야 그럼 아까 했던 얘기를 마저 해볼까요? 무슨 드라마 좋아하냐고 물어봤었죠? 근데 제가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그,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그, 그해 우리는? 그거 앞부분 살짝 봤었어요. 되게 재밌던데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영화를 레이랑 되게 자주 봐요 공포영화는 진짜 안본게 거의 없는 것같지 무서운 걸 굉장히 잘 본답니다 밸런스 게임하자 좋아요 어떤 밸런스든 한번 던져주시죠 들어와. 에나벨 봤냐고요? 봤죠. 밸런스 게임. 되게 신박한 거. 짜장면 짬뽕. 저는 무조건 짬뽕. 진짜 되게, 어, 물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짬뽕. 매운 거 좋아요. 국물 있는 매운 거. 리더대 막내. <웃음> 막내. 이번엔 진짜 막내로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해요. 언니들한테 투정 부리고. <웃음> 물론 이선은 되게 의젓한 막내지만 <웃음> 제가 막내가 되면은 언니야 이럴 것 같아 <웃음> 어... 오 근데 되게 빨리 올라간다 양념치킨 대후 프라이드치킨 저는 프라이드치킨 바삭한 거 자리를 아. 좀 이동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노래 부르기. 어 노래는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춤추기. 와 근데 진짜 빨리 올라간다. 제가 빨리 봐볼게요. 어 가을 대 겨울 가을. 여러분들도 가을. 헉?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가 M 엠카, 카운트다운 혹시 1위 후보인가요? 1위 여러분 저희가 M 카운트다운 1위 후보에 올랐나요 혹시? 헉? 말도 안 돼. <웃음> 여러분. 너무 갑작스럽게 정말 깊은 소식을 들었는데. 대박. 박수. 어,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왕 후보된 거 지금 투표 갑시다. <웃음>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세요 저도 제 폰으로 할게요 <웃음> 저희도 직접 투표를 다 한답니다 이서한테 카톡 넘기겠습니다 이서야 내 브이앱 보지 말고 <웃음> 지금 투표해 <웃음> 와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후보라니 정말 행복하네요 에이. 목도리 어디서 샀어요? 이거 유진이가 선물해 줬어요 네. 머플러 귀엽다 역시 오. 좋아하는 일본 음식 뭐예요? 저는 라면 좋아요 해또 매운 거 있잖아요 그런 라멘? 되게 좋아요 15시간 콘서트하기 열시 15교시 수업듣기 아무래도 수업듣기가 좀 낫지 않을까요? 수업 수업 열심히 들으면 콘서트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5시간? 여기 어 제일 좋아하는 음방 착장 알려주세요 어 어렵다 근데 저는 그 그거 제일 좋아했어요 저희 쇼 음악 중심에서 입었던 블랙 화이트 착장인데 제가 체크무늬로 위아래로 셋업 맞췄던 그 착장 좋아해요 냥갈래 했던 <웃음>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커피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뭔가 카페인 들어있는게 살짝 쓴걸 싫어해요 밀떡 대 쌀떡 저는 밀떡 수학 대 국어, 무조건 국어 멤버들과 놀기, 가을이 오면 브이앱하기 <웃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멤버들과 놀기도 재밌고, 브이앱 하는 거 재밌는데? 아, 둘 다. <웃음> 오, 민트초코 안 좋아해요. 민트초코 힘들어요. <웃음> 언니, 사랑해요. 초코 대 녹차. 무조건 초코! 녹차는 가끔 먹어요. 가끔. 레이가 녹차 별로 안 좋아. 한데 오늘 TMI 어... 저희가 오늘 무엇인가를 찍고 왔거든요. 여러분, 뭘것 같아요?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이유가 있답니다. 두둔, 두구두구두두두두두두. 이 댓글을 조금 기다려야 되는구나. 제가 열심히 기다려볼게요. 오, 대형 스포냐고요? <웃음> 그럴수도. 어? 어? 어 근데 사람들이 어 근데 다이브 여러분 다이브 여러분 꽤나 잘 맞추시네요 오! 정답은, 바로 설날 콘텐츠입니다 예 저희가 곧 설날이니까 다 콘텐츠를 찍고 왔는데 네 바로 한복을 입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한복을 입고 찍고 왔어요 <웃음> 대박 근데 이렇게 잘 맞추실 줄 몰랐는데 <웃음> 너무 신기하다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고요? 어. 어. <웃음> 전 되게 신기해요 그 파인애플 피자나 하와이안 햄버거 같은 거에 이제 고기랑 파인애플 있잖아요 그두 개의 궁합이 좀잘 맞는 건 아는데 저는 살짝 그렇더라고요 그걸 같이 먹었을 때 약간 파인애플이 그 단백질을 어떻게 한다 그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입으세요. 네 저는 아주아주 아주 따뜻합니다 이 위에 패딩도 입을거예요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조심하세요 요즘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베라픽 궁금해 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것 같은데 아그 이름을 맨날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무슨 허니와 뭔가 있는..허니가 들어가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겨울인데 어, 아! 허니치즈 트랩! 그거랍니다 맞아요! 허니치즈 트랩! 레인보우 샤베트는 레이가 좋아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사실 아이스크림은 조금 자제 네. 겨울에 먹으면은 감기걸려요 내일 안하려고요? 내일 지금 좀 고민중이에요 근데 약간 제 손톱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얘도 좀 휴가를 줘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조금 얘를 쉬, 쉬게 해주려고요 로제 좋아하냐고요? 저 로제 좋아해요. 크림, 로제, 토마토 다 좋아해요. 밀크티 대핫 코코아 밀크티. 요즘 요즘 한때 제가 진짜 밀크티에 엄청 빠져가지고 온갖 밀크티 다 마시고 다녔었어요. <웃음> 전 약간 빵이나 이런 그런 간식 과자 이런 간식보다는 마시는 걸 좋아해 가지고 무조건 음료파. 생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초코도 맛있긴 한데. 얼주가. 무조건 얼주가. 음, 음료파 최고.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멤버. 아 근데 제가 맏언니라서 제 눈에는 사실 안귀여운 멤버가 없거든요 <웃음> 다 되게 귀여운 친구들 같아요 <웃음> 네? 단풍 이모티콘 엄청 이쁘다 어? 레이 그림 봤냐고요? 저 봤어요 레이가 자기가 이제 언니 무슨 사진으로 그림 그리고 있다 해가지고 봤는데 엄청 잘 그리는 거예요 진짜 레이 그림 약간 믿고 볼수 있어요 완성된 거 궁금하다 제가 일, 제가 첫 번째로 볼 거예요 보스 TMI 같은 차즈그 보스 영상 봤겠죠? TMI 그때 되게 어 되게 춤을 많이 췄는데 그날은 뭔가 텐션이 안 떨어졌어요 뭔가 셋에서 되게 유일심이 되게 <웃음> 안 지치고 춤췄던 거 같은데. 약간, feel 받는다고 해야 되나? 뭔지 아시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게 춤을 췄네요. 그날, 막, 유진이가 처음에 제스처 하면서 막 가는. 필스하면서 뭐 걸어가는 춤이었나? 그 춤이 있는데 그거를 막 언니 어떻게 할까요? 막 이랬던 저한테 물어보고 이랬었어요 아 이게 낫나? 이러면서저 <웃음> 그림 잘 그리냐고요? 어.. 전 되게 열심히 그리는 편인데 잘못 그려요 정직해요 그림도 에 <웃음> 맞아요. 제가 첫 단독 브이앱이라서 지금 사실 조금 떨리긴, 떨리, 떠, 떠, 떨려요. <웃음> 지금 춥냐고요? 완전 따뜻해요. 음, ASMR. ASMR 저희 리얼리티에 잠깐 나왔는데 뭔가 나중에 약간 콘텐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약간 이런거오 똑같이 가을에 태어나셨다고 안녕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저는 그따온 머리 좋아요 제가 스스로도 딸수 있어가지고 사실 연습을 해요 아니 연습을 했었어요 너무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튜브.. 유튜땡 보면서 <웃음> 연습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하는 법 하고 <웃음> 손재주가 없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따온 머리 진짜 이게 는다고요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저는 그 추리 만화 같은 거 자주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지금 음악이 나오나요? 지금 음악이 안 나오지 않나요? 약간 쓸쓸한 감성인가? 봄감성 <웃음> <본> <웃음> 전 따뜻한거 좋아한다고요 음...하트 이런거 캡처타임 캡처타임을 하나요? 이게 제가 멈추고 있으면 찍는건가? 맞나요? 처음 봤을 때 친해지고싶은 멤버 어. 처음 봤을 때막와나 친해지고싶다 이런 멤버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은데 음? 너무 언니 너무 예뻐요 이거 <웃음> 거의 <웃음> 공식 인사 <웃음> 아이고 공식 인사 <웃음> 안녕하세요 아그아 그, 아, 그날 이런 획약사를 만들다니 <웃음> 이거 몇 년이고 약간 놀려먹을 것 같은데 <웃음>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저는 그 이모티콘 중에 메롱하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근데 약간 눈이 논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 메롱이 아니라 진짜 에. 이게 그냥 메롱 이게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애용하세요 맞아. 어? 어 맞아 맞아 맞아요. 지금 그 이모티콘을 <웃음> 올려주고 계신데 <계셨네. 웃음>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웃음> 내가 좋다고 했는데 항상 <웃음> 받으니까 되게 놀림 놀림 당하는 것 같네 친구. <웃음> 인생 영화 있어? 저는 어... 알라딘? 되게 좋아하고 저 근데 음악영화를 많이 봐요 좀 의외죠? 다이브 여러분은 이때까지 제가 공포영화 이런거 좋아한다고만 알고 계신데 의외로 음악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아주 옛날에 레이랑 맘마미아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막저 17살이 럴때 제가 보는 채팅창이 느리다고요? 그럴 리가 <웃음> 그럴 리가 제가 말이 약간 느린가봐요 <웃음> 진라면 매운맛 때 순한맛 매운맛 매운 거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안본것 같은데, 약간 클립으로 좀 봤어요. 어, M.K. 리오보. 여러분 지금 참패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약간 별명이 다 할머니 와그림마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누가 빨리 투표해라 너무 정직하게 투표해 여기 급식실이냐고요? <웃음> 무슨 소리세요? 많이 듣습니다. 급식 메뉴 중에 좋아했던 거 있어? 뭘 좋아했지? 와 하나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타입이었어요. 그 약간 매점 같은 거 자주 가고 그래서 저는 매점 가면은 무조건 초코우유를 하나씩 사먹었어요. 들었고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제가 맨날 그때 당시에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 일본어를 이제 이 친구와 같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본어 실력을 조금 한번 <웃음> 뽐내고 싶다 <웃음> 그래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걸고 레이가 막 알려주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순하고 착해가지고 진 엄마 언니 와 이렇게 너무 귀여웠어요 네이 약간 못태 귀여움 그리고 무슨 귀여운 영상 같은 것도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거 아직까지도 보거든요 <웃음> 그래서 일본 친구가 생겨서 너무 고양이 기 다이브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단어들로 표현할 수 없죠 <웃음> 다이브는 올게요. 지금 왕, 왕관 왕관이거든요 사실 뚫은 지얼안 돼가지고 한동안 안 바꿀 것 같습니다 피어싱을 제가 왕관으로 한 이유도, 이유가 있거든요 제 사인에 이 왕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관에 좀 포인트를 딱 여기 제 귀에도 한번 적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앨범에는 그 왕관을 사실 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게그 왕관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넣을지 아니면 그냥 아예 다그 왕관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밑에 쌓이만 갈지 어, 왕관 빼고 다른거 넣을까? 빼지마 왜요? 그게 약간 그 이렇게 되는거죠 왕관 있는 사인은 첫번째 앨범 에디션 데뷔 팬분들께서만 우리 데뷔 다이브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 <웃음> 에디션 왕관 빼고 다람쥐기? 다람쥐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가 빼고 싶으면 빼야지 왕관 단풍? 단풍은 너무 어려워요 어. 어.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제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막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다른게 생길 수도 있고 <웃음> 어.. 팬사에서 너무 귀엽게 그렸다고요? 이러,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약간 갈대 같아지네 도토이요도토이 너무 어렵죠 도토이안돼 우리 이서보다 동생이네. 소나트 소나트 이게 맞나? 이거 맞아요? 소나트 이건가? 네. 공칠이랑 친구 가는? 저는 거의 이서랑도 거의 친구기 때문에. 가능 <웃음> 가능 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올지. 아, 멤버들도 곧할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도. 제가. 자진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서 왔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근데 네, 여러분 약간 그 고정같은 것도 하잖아요 약간 시리즈같이 가을이 오면이라고 치면 은 가을이 오면 이 시리즈를 계속 하는 것처럼 약간 댄스방송이며 댄스방송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정방송 만들까요? 좋아 좋아 폴플라이브 폴플라이브는 뭐, 뭐예요? 폴플라이브 폴플레이리스트 라이브인가? 좋아요 좋아 완전 보고싶다 있으면 좋죠 오다 좋아주시네요 좋아 좋아수시네요. 그렇담 제가 고민을 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느낌으로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그, 그때나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옆에 한 명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웃음> 좋아요! 뭐든 좋아! 갑자기 다음에 춤출 수도 있어. <웃음> 그치. 나는 나 계획이 있다고. 신앙성 방송? <웃음> 다 자는 거 아니야? 레이랑 같이 올고 같나요? 감성주 V 아 근데 사실 원래 레이랑 같이 오늘 하려고 하다가 약간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키게 됐네요 가장 좋아하는 시 가장 좋아하는 시 약간 시집을 읽어가지고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사진을 찍어둔 편이에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 네, 여러분 근데 벌써 저희가 50분? 정도 라이브를 달려왔네요 <웃음> 제가 약간 말이 느려가, 느려가지고 <웃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버렸어요 저는 그러면은 딱 어, 47분에 떠나겠습니다 3분, 3분 동안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레이가 저한테 카톡으로 언니 좋아하는 과자 뭐예요? 이렇게 왔네요 <웃음> 레이도 저한테 궁금한 게 많나 봐요 저는 사실 과자를 잘안 먹긴 하지만 감자칩? 감자칩 좋아하는것 같네요 안돼 가지마 마지막 캐처 타임? 그러면은 한1분 전에 캐처 타임 해드릴게요. 캐처 타임 하고 바로 그냥 <웃음> 음 레이 다섯 살 다섯 살 레이 아 레이 다섯 살 다섯 살 레이 똑같은 말이잖아 다섯 명 레이 다섯 살 레이 이거 좀 다섯 살 레이 다음에 또 브이앱 해줘 당근이죠 당근 11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다 캐처 타임 가볼까요? 자 마음의 준비 됐을까요? 네. <웃음> 네 그럼 여러분 저의 첫 브이라이브 방송에 와주신 모든 다이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이라 뭐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또올 거니까요 그때는 좀더 원활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길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나 진짜 간다 안녕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가을이 오면 갑니다